재우지? 그럼 하나, 둘, 셋! 죽어! <웃음> 전망보한테 뭔지 을란 <돌아온> 거야! 그분지고 <웃음> 자, 이번에 생각을 해본 포켓몬, 바동바동 잔반보는 일단, 자, 바동바동을 찍을 겁니다. 바동바동을 찍고, 하품을 찍을 거예요. 바동바동 상태가 되면 평타 강화 상태가 됩니다. 자 일반 공격이 강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잔반보의 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데미지가 세져요. 자, 그 다음, 하품.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품 쓰고, 바동바동으로 때려갖고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바동바동이 일단 평타 강화니까, 공격 속도를 좀 빨리 올려줘야겠죠. 자, 지금 저는 현재 이렇게 갔어요. 기압의 머리 띠를 가고 제피가 떨어졌을 때를 버티기 위해서 갔어요. 자 에오스 비스켓 이걸 왜 갔냐? 초반에 포인트를 5 포인트, 3 포인트, 5 포인트, 3 포인트 이렇게 작게 작게 넣어서 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에오스 비스켓을 갔어요. 그리고 힘의 머리띠. 바동바동이라는 스킬은 정말 공격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1, 2가 정말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수로갔습니다자제 생각에는 에오스 비스켓 말고 어 솔직히 초점 면지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뭐 그때그때 상황은 좀 다른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에오스 비스켓로 한번 가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난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자 가자. 아 내가 아 내가 먼저 골랐잖아. 아니 왜 이래? 야아내 거잖아. 야왜 이래 얘들? 네 진짜 이상해. 내가 먼저 간다 그랬는데. 게임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야 저리 가라. 피카츄. 혼난다. 피카츄 혼난다. 어, 어, 야, 뚜시, 아, 뚜시. 야, 나 잘래, 잘래. 야, 피카츄 혼난다. 미쳤다. 아, 안 네. 돼. 망한 것 같아요. 피카츄 잡으면 안 망했어. 자, 밑에 한번 도와줄게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정글 잠방보 망한 것 같아. 나 떼쟁이 잠만본데 이거. 넣어서? 피. 좋아요. 지금 제가 비스킷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넣을 때마다 피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스킬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웃음> 어, 망했어. 이,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이영! 냠냠 맛있습니다.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지 않아, 가지 않아, 가지 않아, 우리. 아, 배치기! 잠깐만, 잠깐만. 자, 일단 자, 일단 자고 생각해요. 아, 이건 죽었다. 아, 와 아! 둥바, 어? <웃음> 방금 뭔 데미지야? <셈이지야? 웃음> 배치기 한 방에 피가 몇 칸이 난 거야? 바둥, 바둥, 바둥이다. 어, 택펀치 잔방보. 지금 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택펀치 잔방보. 점액 찌르기, 깔아 뭉기기, 진실 펀치, 잔방보, 총권 배치기, 택펀치 잔방보. 직원! 죽어!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어, 이상하지? 이상하지? 데미지가 이상하지? <웃음> 어, 어, 뭔가 이상하지? 데미지가. 아, 지... 죽가아귀웃기아 <웃음> 아, 재워놓고 두들겨 패야지! 아 좋아요 또 피쳤지! 아, 어죽가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게 판이 아픈 격 같지! 어? 어 뭐지? 왜 데미지가 이러지? 어? 어 내가 하는 잠보가 아닌데? 어나또 이거 나또 꼴러오면 나또 피가 또 늘어나지롱! 바둥바둥! 야! 펀치! 펀치! 펀치! 어 올라, 올라, 어, 야 올라, 와 저기 가! 펀치! 어때지? <웃음> 야, 뭔데미지야 이거? 뭔데미지야 이거? 자, 오점 또 채워서 또 넣어, 또 넣어, 또 피늘어나지. 또3점또 넣어. 자, 이렇게 되면 피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아, 저거 필요 없어. 저거 필요 없어. 또 채워 넣어, 또 채워 넣어. 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몬스터 다 잡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따서. 자, 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로톤루 먹어주도록 할게요. 야, 어 뭐야? 졌어? 진다고 내가? 야저 우리 애들이 지는구나. 야야야야야야! 아... 짜자자자자! 너네 다 죽었다 이제? 그거 아니? 나 말이야. 나 말이야. 너네가 아는 음. 잠만보가 아닌데. 다섯 번만에 죽었어. <웃음> 어. <웃음> 이것이 바로 바동바동 잠만보다. <웃음> 어 뭔가 많이 이상하지? 그지? 지금 이거 이상하다. 전 o 복 꿀밤이 많이 아프지? 전 b 복가왜 이럴까나? 일로와. 핵펀치! 전 b o m 진 m 지아전 u m b o mumbo, m 건 m b 피카츄 m b o m 둥 m 둥 o mumbo, mumbo, m u 이 b o mumbo, mumbo, <웃음> 이게 바로 핵반지 잠만보다. 이게 몰라. 나도 이제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잠만보인지 모르겠어. 뉴메타 잠만보야. 하. 아, 진짜. 어, 어. 야, 핵반지. 하. <웃음> <웃음> 아이뭔 잠만보야 도대체 이거. 자, 좋습니다. 이거 이거 될까? 아니, 뭔이야 이게? 아, 아니 이게 돼? 이게 된다고? 아니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아니 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녹아버리잖아 뭐야 이게! 주광 아니 아, 아니 이 뭐야 이게 뭔딜이야 이게! 재우지? 그럼 하나 둘! 셋! 죽어!! 어 <웃음> 아, 부... 아,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잔맘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웃음> 와 잠깐만 탐사한테 맞고 도망가! 일로 와이 자식아! 무빙! 뿅? 아, 안녕이겠 ㅋ ㅋ 아이 이게... <웃음> 잔맘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나 지금! 아니! 야, 나 잔맘부한테 뭐, 무슨 짓.. 하나! 아. 둘셋나둘둘 둘, 어... 둘.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아니 좋아 좋은데 애들이 잠깐만 어... 어... <웃음> 아니 니 아니 뭐야 잡깐만때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나 어... 좋아. 좋아 이게 이게 이게 어 개구리야 일루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저리가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어어어 어? 어? 어? 죽어 어 제라오라도 궁극기 필요 없어 일루와 일루와 허어 죽어어 나에게 바둥바둥이 있다 아 <웃음> 어, 이거 넣어야 되네 잠깐만 어어 전 모르겠어 이거 아 재밌긴 해 재밌긴 해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바응바응트 사기야 아 솔직히 이거 줘그반 재미를 했거든요 야 이거 봐바응바응 사기라니까 아니 난 트롤한 게 아니야 트롤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이거 바응바둥 트롤 아니에요 그거 진입 물건을 잘못 가서 그런 거야 결과가 말을 해주잖아 결과가